그런 분들을 평소에 좀면적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강서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힘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연말을 맞이해서 어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,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